빵풍남과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티기지게で나무인 짜잔 씨 뭐라고..? 피이씨 뭐라고? 마라 마라 마라 마라 오늘은 BHC 마라탕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. 마라탕 치킨, 마라탕 치킨. 이거. 아버님이 담궈 주신 포도주. 음. 아니 그 옆에 거 마라칸 치킨입니다. 음. 맛있겠다. 대박. 아 매워. 땅콩인데아 이거 얼 베트남 고추 고추 엄청 많아 어.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담는 포도주입니다 아 이게 뭐야? 이건 뭘까요? 먹어볼게요 점점 아니야? 음 새우볼! 어묵 같은데? 음.. 마라탕 음. 느낌으로 맛있네요 끼고 먹을 거야 매운 거조 많이 들어. 뭘 척. 닭가슴살. <놀람> 밑에 양념이 많이 가라앉진 않네. 그래서 내가 베 있는 게맛있는것 같아. 손상 어, 좀. 질상더라 좀. 좀. 손상 게아니 좀. 맛이 없는 상 같아 상 좀. 손상 좀. 손상 좀. 후추도 봐봐 통후추가 그대로 돌아다녔쫘어 음. 자기가 오히려 먹방의 자세가 된것 같은데? 장아기고 당연하지 왜 이렇게 장고손적으먹어요 음. 그거도뭐소리이 드는 음, 사람 나보다 살아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쎈가리 같은 거 먹지 못했나 보다 혹시 그건가? 맛있네. 음. 조금 더 매워도 되겠다. 우리 맛은. 고추 하나 먹어. 하나 먹을래? 도 많아요. 음, 하긴 먹어만 한사람도 입만 나와서 먹더라. 음, 포도주 너무 맛있다. 또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지 해서 진짜 사람 미치는 소리로 막 고문하는 거 있잖아. 감 <susur>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아 근데 저걸 참고 산다. 양쪽 다 나. 저거가 완전 장팔줄거 같은데. 양 양쪽 스타일링만들. 다들 있나 보네. 21층 22층으로... 영상 음 mm. 다 먹어서 깨작깨작 금저 먹고 있는 경과들 내가 먹을 각각은 다른다. 이층에서 아무 소리 안 나는데 튀김공사에서 맨날 그거 한다고 정신적으로 <웃음> 저 얘기는 몇 몇십 대십일이야? 그 이웃이 평생 가라는 법이 없어 언제 이사를 갈지 모르고, 와. 그러니까. 고기 음, 도 먹을래? 응. 제회자가 뭐야?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. 저건 정식병 같은데. 안 응. 보여줘, 마지막. 마지막 보여줘. 음 마지막입니다. 아직 남았어, 어묵도 남았어. 어묵하다. 가만... 아, 이거 먹을 거지? 지시 <목소리도> 총포하고 와 진짜 됐어 고추. 오추도좀 맵지?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극에 좀 예민한 사람은 계속 그반복면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 애랑 같이 있으면